네, 뿌띠코성형을 만든 고익수성형외과 원장입니다 항상 코성형 필러로 하는 것 매우 간편하고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가져오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어, 뿌띠코성형을 이름 짓고 열심히 강의를 했지만 사실 부작용도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 굵은 바늘로 한번에 들어가서 끝부터 빠져나오면서 한번에 쏘는 거의 전체 시술법이 한 1분도 안걸리는 시술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나올, 나오기까지 굵은 바늘을 쓰기 때문에 얇은 바늘에서 얇은, 얇은 바늘을 쓸 때보다 혈관 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것이 눈 쪽으로 가서 실명을 유발하는 일도 적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숙련도를 요하는 어려운 시술법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간단하고 빠른 시간 안에 강력한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술 전, 후, 그 다음에 시술 방법입니다.